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화음의 원리인 배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삼화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한음의 이름에 삼음을 쌓고 오음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배음의 원리에 따라서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디지털 피아노고요 디지털 피아노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어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제가 설명한 영상을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어, 피아노에서 어, 페달이 있어요 페달 오른쪽 페달을 우리가 댐퍼 페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댐퍼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피아노 현에 붙어 있는 모든 댐퍼가 떨어져서 한번 눌렀다가 떼도 계속 소리가 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페달을 뗄 때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댐퍼 페달을 밟은 채로 여기 있는 도를 제가 한번 누를 거예요 근데 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와 소리 함께 들릴 겁니다 그걸 한번 귀로 확인해 보실게요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들리셨나요? 어,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뚜앙 하고 나중에 우이 위에서 들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어때요? 어 들리셨나요? 어 들리셔도 되고 안 들리셔도 돼요. 그 배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가 진동수가 몇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A가 440이잖아요. 1초에 40, 440번 진동을 하게 되면 이 A음이 라는 거잖아요. 얘도 고유한 진동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이 고유한 어떤 진동 값을 가진 이 C로 두번째 C죠. C라는 음이 울렸을 때그 해당하는 진동의 2분의 1,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그, 그 진동이 아닌 다른 진동도 함께 울린다 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배음까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도가 울리면 이 도도 같이 울리고 솔 도미까지 같이 울린다 라는 그래서 도미솔 화음이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든 화음이 아니라 원래 이 있는 그 진동수를 봤을 때 있는 것을 발견해 낸다 발견해 내었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 C 다섯번째 있는 C인데요 이 C를 눌렀다가 떼면 템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템포가 아, 다시 붙기 때문에 소리가 끝나죠 이 e 씨도 눌렀다가 떼면 소리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머가 현을 치지 않게 살짝 눌러볼게요. 소리가 안 났죠? 그다음에 이 e 씨를 눌렀다가 떼면 이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느껴지시죠? 자 이게 배음의 원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셨나요? 이 배음의 원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음이 울리면 여러 음들이 같이 울린다라는 것. 어, 이런 것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학생이 졸아요. 나도 같이 졸려요. 이런 거 말이죠. 제가 울, 웃고 있으면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웃겨요. 그리고 뭐 슬픈 드라마나 영화 보면 눈물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이 배음의 현상처럼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을 만들게 된 발견하게 된 원리인 배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셨었다면 아 이런 음악의 원리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이 새기고 머리에도 익히고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음악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